그럼 지금부터 2021년 새해 맞이 오전동 주민과의 대화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 올리겠습니다. 김상돈 시장입니다. 네, 아침 일찍 바쁜 시간이신데 오전동 주민과의 대화의 시간에 이렇게 자리 함께해 주신 오전동을 이끌어 가시는 단체장님들 또 주민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음 사실. 이 주민과의 대화 시간을 기다리는 주민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올 어, 한해 오전동이 어떻게 변화하고 양식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에, 또 어, 어떤 것을 내가 또그 지역을 위해서 시를 위해서 권위를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을 위해서 이렇게 오고 싶어하는 시민들이 많이 계실텐데 이 코로나19를 위해서 모두 이렇게 오실 수 있도록 해주지 못하는 게 많이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신춘년 새해 여러분들 복도 많이 받으시고요. 또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 뜻대로 이루어지시는 복된 한 해들 되시길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해 코로나19로 얼마나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계십니까? 정말 힘들고 누구나 겪어보지 못했던 일들에 의해서 아주 힘들고 괴로운 시간들을 보내고 계신데요. 그렇게 힘든 와중에서도 정말 그 사회적 거리두기 또 방역수칙을 철저히 잘 지켜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늘감사함만 가지고 있습니다. 벌써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렀, 흘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는 아직 종식이 안 되고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참큰 걱정인데요. 그래도 이제 이번 주부터 백신을, 이 들어와서, 이제 백신을 맞게 되면은 우선 의료진부터 해서 또 그 요양보호사라든가 이쪽 그 사회적 약자들 중심으로 막기 시작하면은 일반 시민들은 한 6월 말부터 시작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 시에서도 그 센터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아주 빠르게 신속하게 맞을 수 있도록 장소를 어디로 정했냐면은 청소년 수영관 광당을 정했습니다. 당당을 정해서 거기에 의료진을 지금 모집하고 있고 해서 준비를 철저히 잘 해나가고 있고요. 그 시기가 되면 아주 신속하게 우리 시민들이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지난 한해 시가 운영했던 성과 또올한해 계획했던 시의 계획 이런 것들을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 발표를 하고 이런 발표를 보면서 아, 여러분들이 건의해 주실 얘기들 건의를 해 주시고 또 이런 자리를 통해서 시의 여러분들의 생활 불편 민원 사항도 말씀해 주시면서 아, 여러분들의 의견들이 잘 반영돼서 시민이 요구하는 그런 방향대로의 시장이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내용들 보시면서 좋은 의견들 많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윤미경 시의회 의장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운영시 의회 의장 윤미경입니다. 오늘 어전동 주민과의 대 이렇게 간담회에 대해서 정말 반갑고요. 그동안 저희가 한 의장, 후반기 의장 인기를 정말 8개월째 하고 있는데요. 공식적인 석상에서 인사를 못 드렸습니다. 참으로 그 코로나19로 안타까운 그런 사연이 있었는데요. 지금이라도 이렇게 인사드리게 됨을 정말 저는 영광입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고기 한 말씀 해줄 때마다 저희는 시의회에서 어잘 듣고 정말 그 시를 위해서 봉사하고 계신 분들이고 또 내가 살고 있는 오전동을 위해서 평생 봉사하고 계신 분들 여기 다 오셨으므로 저 또한 그분들 여기 해주신 말씀 잘 듣고 또 시와 함께 오전동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21년도에는 의왕시의 어떠한 사업들이 계획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어, 시민분께서 궁금해하시는 사항이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저희가 화면으로 예쁘게 편집을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의왕시 기획예산 담당관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예, 기획예산 담당은 안혁입니다. 예, 금년도 주요 사업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함께하는 시민자치도시입니다. 주민자치회를 시범 운영하겠습니다. 시범동으로 오존동과 내손이동이 선정되었으며 주민자치회 위원을 지난 12월에 위촉하였습니다. 시범운영과 사업평가를 통해 주민자치회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마을 공동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지난해 푸곡동과 오존동에 개소한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운영을 통해 주거취약지역의 안전순찰활동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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계각층의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 지역현황과 애로사항을 수렴하는 등 시정의 참여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사람중심 첨단 자족도시입니다. 지역경제가 살아나도록 골목상권을 지원하겠습니다. 우왕사랑상품권1 6억원을 발행하여 지역자금의 유출을 방지하고 6월에 완공예정인 부곡 도깨비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과 전통시장 맞춤형 특화사업을 통해 관내 소상공인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응항 청년발전소를 조성 운영하겠습니다. 거천센터는 2019년 11월 개소하여 청년심리상담, 취업관련 프로그램 등을 운영 중이며 포일센터는 포일올림센터 4층에 약 260평 규모로 조성하여 6월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창업중 공간을 조성 운영하겠습니다. 포일올림센터 본간동 5층부터 8층까지 스타트업지원센터와 창업보육센터메이크업스페이스와 기업성장지원센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도록 6월 개소할 예정입니다. 노동자 문화휴식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근로자 복지회관 1층에 문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쉼터 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금년 중 계획 수립과 조례를 개정하고 내년 상반기에 리모델링하여 7월 개소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희망주는 맞춤 복지 도시입니다. 오전 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겠습니다. 협소하고 노후된 재한군인 복지회관을 신축하여 시민 커뮤니티센터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 상반기 중 착공하여 내년 상반기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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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소 앞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로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과 편의시설, 여가활동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 중앙타당성 조사와 내년 투자 심사를 거쳐서 2026년 6월 완공할 계획입니다. 어린이 장애 놀이 공간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평생학습관 내 레지오 체험장을 포일 올림센터 1층으로 이전하고 기존 레듀오 체험장과 육아종합지원센터 공간은 창의력을 키워주는 아이사랑 놀이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우리시의 첫 번째 장난감 도서관인 청계정은 장난감 대여는 물론 자유놀이실까지 갖추어 포일올림센터 1층으로 확장이정할 예정입니다. 돌봄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신규 입주하는 오전 가구역 공동주택에 국공립어린이집을 개원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다음계 돌본센터와 육아나눔터 각각 2개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포일올림센터를 개관하겠습니다. 포일스포츠센터 내 수영장과 보름장은 2월부터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다목적체육관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개관시기를 조정할 예정입니다. 본간동은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청소년문화의집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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번째 꿈을 여는 혁신교육도시입니다. 내손 청계권역 청소년 문화의 집을 건립하겠습니다. 코일리 어울림센터 2층에 청소년 문화의 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도 입주 예정으로 6월 개소할 계획입니다. 내손동 학교부지에 중고통합형 미래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행안부와 교육부 공동투자심사 예정으로 2024년 개교를 목표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원하겠습니다.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학교와 지역사회가 소통 협력하는 지역교육공동체 구축과 교육활동운영지원 마을강사의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여 시즌 세번째 5년간의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의왕시 평생학습관을 운영하겠습니다. 작년 6월 여성회관이 평생학습관으로 전환되었습니다. 평생교육의 거점기간으로 시민들에게 평생교육의 장을 제공할 수 있도록 효율적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스마트교육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실생활활용중심교육으로 스마트교육센터 4개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일부로 더욱 급속히 전환되는 온라인 비대면 시대에 대비하여 시민의 정부와 능력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지속 가능 안전 환경 도시입니다. CTX C 노선의 의학력 정차를 추진하겠습니다. 의학력 추가 정거장 설치, 대응 전략 수립과 환승 체계 구축, 기본 구상 용역을 추진 중이며 정차 여건을 대내외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GTX 시노소년이 의학력에 정차할 수 있도록 정부의 움직임에 발빠르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상시선별진료소와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구축하겠습니다. 현재 간이식선별진료소를 건물 형태의 상시선별진료소로 전환 추진 중으로 올해 12월 완공 예정입니다. 또한 코로나19와 호흡기 질환의 동시 유행을 대비한 고위기 전담 클리닉은 상반기까지 총 3개소를 확보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숲과 더 가까워지는 힐링 공간을 확충하겠습니다. 바라산 자연휴양림에는 숲박동 19개 동과 산림휴양시설을 증설할 계획으로 올 3월 착공하여 내년 12월 완공 예정입니다. 백군산에는 기존의 왕국천 산들길과 연결하여 5km 구간 걷기 편한 누리길을 연내 조성할 예정입니다. 올림심타인 공원을 확충하고 정비하겠습니다. 그린벨트 회선지 복구사업으로 추진되는 병원호수공원 조성사업은 작년 11월 착공에 들어갔으며 전체적인 중공은 2023년 12월 예정입니다. 갈미한글공원 확장을 통해 주민 휴식공간을 확충하고 오존로 가족공원과 모락공원은 노후시설을 리모델링하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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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5월 중공할 계획입니다. 그린 뉴딜로 막고 캐저간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약 2만 세대 전력 공급이 가능한 연료전지 발전사업은 5월부터 운영 예정이며 내선 체육공원에 설치한 햇빛 발전소 2호기는 금년 중 중공 할 계획입니다. 또한 태양광 횡단보도 안전 쉘터 2개소를 시범 설치하고 내선동 재개발 해제구역에는 도시환경개선 그린유딜 사업과 연계한 전신주 지중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을 확충하겠습니다. 갈미어린이공원 공영주차장은 주차 68명 규모로 올해 8월 완공 예정이며 산비클린공원 공영주차장은 주차 156명 규모로 올해 5월 착공하여 내년 6월 완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우항 icd 터미널 인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올해 6월 완공할 계획입니다. 차와 사람 모두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오존로 모락로 문화예술로와 민백길 백운초등길 일원의 보행환경을 개선 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왕송 못서길 개설공사 등 10개 도로 개설사업을 금년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이동세말체락도로개설 등 4개 사업은 2023년까지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우리시에는 재개발 9개, 재건축 2개, 소규모 주택정비 2개로 총 13곳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오존동 가구역은 6월에 중공을 앞두고 있으며 올해 나구역은 공사착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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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모로 조성된 정원을 계속 유지 관리하며 안전하고 성공적인 박람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습니다. 레솔레파크에 복합 레저 문화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노후된 방문자 안내소를 리모델링하여 생활문화센터와 작은 도서관을 갖춘 복합문화공간을 연내 조성하고 스카레일 인근 부지에 체험시설인 에코어드벤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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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관 공간을 확충하겠습니다. 우학역과 롯데마트에 즉시 대출 반납 가능한 스마트 도서관 기기를 설치하고 호일 올림센터와 백원 커뮤니티 센터 내 도서관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면으로 간단하게 설명은 드렸는데 그래도 궁금하신 사항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간님과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건의사항이나 시정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먼저 손을 들어주시고요. 본인 소개 후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직접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그, 이렇게 보시면서 더좀 제한할 사항이라든가 또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네, 여러분들 보시면서 궁금했던 사항들 이렇게 의견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옹문동 네. 회장님 네, 손님 아, 네. 네 시정계획 잘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좀 효과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오늘 그 보여주신 21년도 시정계획을 유인물로 만들어서 오신 분들한테 나누어 주시고 저렇게 설명을 했으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부회장님 제가 이제 시작할 때 우리 이제 담당 팀장님이 이제 안내를 드렸는데 요이 자료를 드리는 것은 선거법 위반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못 드리는 것이고 부회장님 내려가시면서 시행기획사 한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또 다른 의견 듣겠습니다. 우리 주민자치위원장님 예, 먼저 말씀하시죠. 예, 오전동 주민자치회장 이재홍입니다. 저한테 몇 가지 지금 건의사항들이 들어왔어요. 직접 참여를 못한다고 저한테 와가지고 네네네. <웃음> 네, 네. 그 2019년도에 단체장과의 회의시 오전동 게이트볼장을 개설해준다고 하는 그 의견이 있었던데 지금 그게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궁금하시다고 그 질문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또한 가지는 지금 오전동에는 젊은 부모가 어린이, 아동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데, 아동을 돌볼 수 있는 시설이 오전동에는 없다. 이렇게 다 함께 돌봄센터를 좀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데 아마 아까 뭐설명에 보시면은 우리 커뮤니티 센터에 아마 그게 내년에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전동 현 3층 무한돌봄센터가 있고, 휴카페가 있고, 유아돌봄센터가 있고, 사실은 여기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비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가서 보면 사람이 있을 때는 있지만 사실 비어있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그거를 좀더 통합을 해서 활용을 한다 그러면은 이 부분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괜히 이거를 각각 따로 나누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비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시간과 이런 게 낭비가 되고 인력이 낭비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합 관리를 하면서 통합적으로 운영을 한다 그러면 유아 돌봄센터라든가 무한 돌봄센터에서 틀림없이 이 부분의 돌봄센터를 같이 겸을 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의 의견이 어떤가 좀 여쭙고 싶고요. 또한 가지는 시에서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금 그 전기차라든가 수소차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지금 경기도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 해가지고 과천시까지 충전소가 없습니다. 이 충전소가 없어가지고, 7, 80km를 가서, 왕복 7, 80km를 가서 충전해갖고 오는 이런 불편함 때문에 그분들이 수소차나 전기차를 사고 싶어도 살수 없지 않느냐. 또 사신 분들은 너무 불편하다 하는 이런 말씀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거는 지금 저희 오전동에 제가 지금 올렸던 상황입니다만은, 이 오전동의 1층부터 5층까지 관리를 하는데 적을 일용으로 출입자를 관리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아가지고 저희가 그 보안 출입 시스템을 구축을 하기 위해서 작년에 그 예산을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추경으로 그게 한 500만 원 되는데 이게 삭감이 됐는데 이유가 뭐냐면은 각 동하고 형평성이 안 맞아서 삭감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시에서 정책을 할 때는 매번 각 동의 형평에 맞게끔 형편에 맞게끔 그 계획을 세우고 추진을 해야 되지 않느냐고 얘기를 하시는데 예산을 올리면 은 형평성이 안 맞아서 예산을 삭감한다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작년에 출입보안 시스템이 그 삭감된 사례가 있습니다 예산이 그렇게 크지도 않고 오전동이 그 출입문이 그 간단하기 때문에 구축하기가 정말 쉬워요 그래서 적은 예산으로 출입을 하고 나면은 구축하고 나면은 하나의 시범사업이 돼서 다른 동으로 확대하기에도 좋을 것 같은데 이게 각동과협평성이안맞다 해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조금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네 가지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 의견이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다음 기 돌봄센터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오전 커뮤니티 센터가 아~ 지하에서 지상 유층까지 건립이 되면서 지금 이 층에 이 층에 들어오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에~ 주민센터 이 층에 같이 들어오면 어떻겠느냐라고 한삼 층에 같이 들어오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의견이신 거죠? 좀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 아무튼 그런 공간이 있다라고 하면 같이 유가. 나눔터 하고 함께 이렇게 있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 들어지는데 예 검토해서 그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전기차, 예 이거 뭐 전기차를 살 경우에 뭐 국비도 내려오고 이렇게 지원을 받는데 충전할 곳이 부족하다 해서 시에서는 그 올해 또 여러 군데에 그 충전소를 갖다 지금 만들기 위해서 어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오전동 쪽에는 어디 어디인지 혹시 기록 자료 갖고 계신 거 있어요 오전동 자료 오전동에는 현재 자료 갖고 계신 게 없는 것같네요 예시 전체적으로 여러 군데를 지금 준비하고 있고 또 새로 생기는 뭐 주차장이라든가 또 신축 건물에는 아마 의무화시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충전소를 최대 확대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이것은 그렇게 현재는 좀 많이 불편하지만 조만간 좀 많이 늘어날 거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또 청사 보안 시스템이 예산이 형평성 논란 때문에 삭감이 됐다고 얘기를 하시지만, 아무도 다른 이유가 또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은 그 육계동이 함께 이런 것은 이 보안을 위해서 하는 시스템이니까 저도 한번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금년 내에, 뭐, 아주 당장 급한 거면 추경이라도 좀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얘기를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게이트볼장은 오전동구 새로 지금 준비하는 데가 있습니다. 의양가천 고속도로 교강 밑에 보면은, 지금 공원으로 잡혀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 공원이 에 지금 남부도로공사라고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약간 좀 방치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그것을 게이트볼장으로 만들면 좋겠다 하는 시의 의견이 있어서, 어 그것을 뭐 협의를 하고, 그 승인을 바꿔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그냥 해도 되는 것이냐 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 정도면은 뭐 공원의 일환이기 때문에 그냥 해도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줘 나서 조만간 그 기이트볼장은 그 오메기 마을로 이렇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 하십니다. 네, 다른 의견 듣겠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앉으십시오. 예, 네, 네. 궁금하고 답답한 점이 있어 오늘 시장님과 어시 네. 예, 시. 저 윤희장도 나와있고 해가지고 좀 이야기 들으러 나습니다 네. 들을 아, 내용은 아까 저게도 잠깐 그 주요 사업에 대해서 나왔는데 우리 둘레길이 그 있습니다. 그 오전동 주유소에서 그 대구산 올라오는그 네, 그 네. 등산길이 있는데 등산길이 아주 좋습니다. 네.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둘레길에 주민을 위협하는 위협하는 칼날들이 있어요. 칼날들 주민을 위협 하는 총칼들이 있다고. 그게 뭔가면 자전거 오토바이가 타고 다니는 건데 그걸 작년까지 작년 1 2월까지 1월달까지만 해도 제 하루도 안 빠지고 산에 갑니다. 지금 산에 가는 길인데 그게 자전거 오토바이를 갖다가 자제해 주시오 이렇게. 트레임 카드를 써 붙이지 났습니다시장님 봤습니까? 음, 네. 봤죠. 네. 그런데 올 1월 달인가 그걸 다 끊어버렸더라고요. 끊어버리고 어, 그다음에 오토바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한명두 명이 아니고 빼끌이로 타고 다닙니다. 어쨌든 10명 이상 타고 다닙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우리 주민들은 어, 우리 일반 시민들은 한명두명 명 이렇게 가고 있고 그런데 길이. 폭이 약한 1m가 안 됩니다. 폭이. 내 사진은 다 찍어, 매일 밥 사진 찍어 옵니다. 폭이 1m, 등산길이 폭이 1m가 안 되는데, 내가 걸어가면 땅을 보고 걸어갑니다. 지판 깊고, 올라가면 생생 달리면 소름이 빡빡 칩니다. 그런데 걔들은 등산길이딱 길이 좋은 길 아니거든. 걔들은 타고 가는 길이 이렇게 서리를 자기들의 쓰리를 만끽하기 위해서 주민들을 갖다가 등산객들 갖다 위협하면서 타고간다고 생생 계속 날아갑니다. 날아가는데 만약에 사고가 나면은 어떡할까? 이 이제 그걸 묻고 싶습니다. 저시장님은 알고란 신신가 그래서 내가 장인에는 어떻게 내가 행동을 했나면 좀 나쁜 행동 됐습니다. 그에다가 버려 나무를 치워버리더라고 그래서 이거는 아까시게 등산객이나 그다음 운동하는 사람 다들 편리하게 할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게 어떤1 m 터어1 m 터지만도 30cm 되는 것중간다 곳곳이 돌져 있고 위험 올라오는데 오토바이는 생명을 담보로 하고 <웃음> 다닙니다 그런데 그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어강시의 사람들이 주로 아니고. 아나이나 저 서울사람들이 와가지고 댓글을 타고 다니는데 시장님 알고나 계신가 물어보고 싶고 앞으로 대체를 어떻게 해주겠는가또 예. 묻고 싶고 만약에 사고가 나면 걔들은 번호판도 없고 번호판도 없고 예. 그대로 잘 알겠습니다. 네. 예. 예, 지금 등산로길마다 뭐 사실 그 길뿐만이 아니라 뭐 대한사쪽도 그렇고 뭐 몰악산쪽도 그렇고 많이들 다니고 있는데 굉장히 위험해서 이것을 이 민원도 사실 CS도 많이 받고 있어서, 지금 이제 프랭카드도 걸어서 좀, 그, 자제해달라고 라 하는 프랭카드도 지금 걸고 하는데, 조금 더 신경 써서 주민들의 안전, 그 산행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어, 관련 부서에서는 그, 아무튼 프랭카드며 또그 자전거나 오토바이가 다녀서 안 되는 길 같은 경우에 아예 못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시설물 같은 걸좀 설치해야 될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예자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듣겠습니다 예 먼저 들어서 먼저 하시고 예, 그래 예뭐 그래 먼저 앞에 계시니까 예예 예, 방유협의 임세혁입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또한번그 장님한테 여쭤본 사항인데 네. 예 청계 이제 그 백은빌리가 이제 그 입주가 돼가지고 그 오맥이 그 네. 길이 그 상당히 소통 그 교통량이 많아요. 음, 그래노시아 시간에는 막 차가 꽉 막히고 어, 주말에는 이제 거의 이제 마비다 마비다 싶하는데 음, 그 도로 계획이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것 좀 여쭤보고 싶고 그리고 지금 그 계속 그 이제 오메기 마을 뭐저 개발이다 뭐다 이게 음, 말들이 많은데 그 오메기 쪽의 그 계획은 어떻게 음우우고 계신지 그 여쭤보고 싶은데, 네. 네. 그 오메기 도로와 또그 오메기 개발과는 이제 같이 묶여 있는 얘기가 될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백운밸리가 이제 개발되고 입주되고 어, 또 거기 이제 예, 곧 이제 롯데도 9월달에 예, 입점을 하게 되는데. 예, 이렇게 되면은 오메기길이 더 복잡해질 수밖에 없고 차량 통행량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입장이죠. 예, 그래서 음, 지금 현재 오메기 도로뿐만이 아니라 오메, 저 백운밸리에서 오메기 쪽으로 넘어오는 또 터널을 또 개설할 예정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은 예, 더 많은 차량들이 이제 오메기길로 이제 통행을 할 수밖에 없어서 오메기길 도로는 뭐 확장이 필수다. 안할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뭐 오메기 길만 확장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오메기 길이 넘어와서 고촌 체육공원 있는 쪽, 이 도로까지 전부 확장이 돼야 분산이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도로 확장만 하기에는 시 예산 갖고 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어려움이 있다. 네, 결국은 오메기 개발을 하면서 같이 도로 확보장이 함께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음, 도로 터널은 아마도 뭐올 하반기나 내년 초에 터널을 뚫으면서 어, 개발 계획에 대한 발표는 어, 우리 담당국장님 개발 발표가 한 하반기 정도는 가능한가요 올해 준비하는 게 네, 금년 하반기쯤에 보상을 좀 취셔야 니다 보상을 지금 이제 예, 계획입니다. 이건 계획이지만 어, 저, 하, 상반기 때 계획을 잡고 하반기 때는 보상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신속하게 진행을 해서 어, 터널과 도로 확보가 함께 이루어질수록,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그런 시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또 다른 의견 듣겠습니다. 네, 네, 네, 화장님. 네. 네, 안녕하세요 시장님. 저는 오전동 31통장 윤화자입니다. 네. 제가 건의할 사항은요. 오전동 3, 4, 6번지 꽃동산 어린이집 앞에 그 앞에 서해그랑블 아파트에서 매입한 토지가 조금 남아있어요. 거기에 어그 남은 공터가 방치되어서 지금은 겨울이라 죽은 잡초가 많이 널려져 있고요. 거기다 사람들이 그냥 공터이다 보니까 뭐큰 쓰레기 이런 거를 갔다가 차에서 내려놓고 막 방치하고 이웃에서도 갖다 놓고 이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치워도 또 갖다 놓고 이래서 여름에는 또그 잡초가 많이 우거져서 그 어린이집 아이들이 나와서 산책도 하고 그러는데 그 해충 같은 게막 날라다니고 이래서 주민들이 불편해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깨끗이 정리 좀 해주십사 하고 권해드립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또 이거 민원이 들어와서 이제 버려진 쓰레기는 다 수거를 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들었고, 어, 또 이제 불법 그 투기 뭐 예방에 대한 뭐든 현수막 이런 것들 설치를 해놨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에, 그래도 이제 뭐 여름이면 뭐 자풀도 나고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 더 버리기 쉽고 막 이렇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요. 또 이게 이제 개인 사유지라서 우리 맘대로는 할 수는 없지만. 그 토지주랑 지금 상의를 해서 좀 정비를 좀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아마 주민자치에서 아마 이것도 그저 여성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 그 거리를 갖다 시범 거리로 만드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을 것 같아서 주민자치회에서 한번 사업으로 한번 진행하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예, 정비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듣겠습니다. 예, 우리 저 체육 회장님 먼저 손 드셨는데. 매번 건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오준동은 타동에 비해서 주민이 월등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가족과 주민이 운동할 공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 스포츠센터를 설치하시거나 다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설치하실 계획은 있으신지 그렇고요. 단또 하나는 주차공간입니다. 그 오준동은 또 주차 공영주차장이 없어서 주차안에큰 불편을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차 단속이 너무 심해요. 예, 길, 뭐 주차에 불편하지도 않는데 짜투리 공간에 차를 세워놔도 딱지를 붙이고 그래서 어 주민들이 불만이 좀 많아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전동. 그렇게 대화의 시간때마다 나오는 얘기고 오전동이 이렇게 계획된 그 도시라고 하면은 뭐 공원과 뭐 지역시설과 놀이터 등등 뭐 주차장 이런 것을 비율대로 잘갖춰놨겠습니다만은그렇지 않고 이렇게 뭐 조그맣게 뭐 포동소이처럼 부분 부분 개발하다 보니까는 공동주택 밀집지역으로 약간의 난개발 형태의 그런. 동으로, 이렇게 가장 인구가 많은 동임에도 불구하고, 기반시설은 갖춰지지 않은 그런 동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전 동만 놓고 보면 그런데, 이것은 이제 고천오전이 이제 하나의 생활 그 공간들, 하나의 생활 시설로 놓고 본다고 보면은, 뭐 체육공원도 있고, 또 오전 그여성회관이 지금 이제 평생 학습관으로 바뀌었는데 거기에 수영장, 강당, 또 바로 옆에 고촌 체육 어, 그 운동장과 또 체육관 뭐 이런 것도 이제 하나로 봐줬으면 좋겠고 또 올해 이제 계획하고 있는 것이 어, 시청 앞에 그 이제 행정타운이라고 하는 곳에 어, 그 시민회관을 짓려고 아까 이제 건조해서는가 이게 목이 많이 그저서 불편하네요. 그 시민회관 공연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요것이 아마 타당성 조사 뭐 이런 것을 절차를 오래 밟고 나면은 올 말이나 내년 초부터 이제 공사가 들어갈 텐데 에그 공연장 앞에 또 광장을 또 만들고 그 광장을 만들면서 아까 얘기했던 그 주차장 문제가 늘 문제가 있어서 별도의 주차장을 또 만들자 해서 그 지하 공원 네. 광장 밑에도 어, 주차장을 만들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에, 이렇듯 음, 오전동에 지금 현재는 그뭐 센터를 만들거나 공원을 만들거나 할 만한 부지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뭐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입장이고요. 이제 새롭게 개발 계획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따라가면은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우선, 오전동에 큰 변화가 있는 것은, 오전역, 인동선에 대한 오전역, 이것도 오전역이 일반역이 아니라 급행차가 쓰는 큰 역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그 역을 중심으로 한그 공업지역이 길 건너 쪽에 있는데, 공업지역에 대한 재정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재정비 계획을 가지면서 어 시에서 오전동에 동만이 갖고 있는 필요한 시설들을 같이 그 속에 좀 녹여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아마 그거 하면서 아마 지금 일본국도 일본국도에 대한 그 위에 복개 부분, 그 어느 정도의 도로를 좀 복개를 해서 그 위에 이렇게 공원을 만드는 계획. 뭐 이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함께 좀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이런 곳에 여러분들이 요구하고 있는 불필요한 필요하다고 느끼는 부분들을 함께 이렇게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또 다른 의견 듣겠습니다. 오봉로 그 의왕 서방서 앞에 네. 도로구간이 공사 중으로 그냥 차량이 좀 불편한데 그거 언제 완료되는지 좀 궁금해서요. 소방서 앞에 어디 오전동 소방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예. 의향 소방서? 예. 오봉 소방서? 의향 소방소? 예. 네. 네. 저기 언제 완공이 되는지 교통이 너무 혼잡해 갖고 네. 네. 좀 문의드립니다. 예. 그 지금 오봉산 마을이라고 하는 구간인데 거기서부터 안골 마을까지가 지금 에 지금 이제 다리도 지금 앞에 말씀하시는 의양 소방소 앞에 경찰서 앞에 예예. 계량 공사를 하고 있고 예예. 또 이제 안골 마을까지를 지금 공, 하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 그 LH에서 지금 그어 고천지구 시청 앞에 개발과 같이 맞물려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그 전체 구간에 대한 거는 올말까지만다 완공을 하고. 지금 얘기하시는 교량 문제는 3월 초 이제 다음 주 정도면 끝납니다. 지금 어저께 이미 에, 그 담장 일부를 그 철거를 했더라고요. 철거하면서 이 모습이 지금 드러났는데 이제 팀 마무리만 지금 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3월 초에 경찰 경찰서하고 협의하면서 바로 개통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에, 이제 앞으로 한 일주일에서 열흘 요 사이면은 이제 개통이 됩니다. 조금만 더 참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 또 그다음 네, 마이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 뒤, 아, 죄송합니다. 아, 저 뒤에 우리 네, 한번 한번 듣고. 안녕하세요. 어, 먼저 제가 제안을 하기, 그러니까 건의를 하기 전에 질문을 먼저 하는 게 네, 맞을 것 네. 같아요. 오전동 그 해나라 유치원에서 동사무소 방향으로 올라오는 양쪽 길이 혹시 거기 보도블록 정비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 느닷없이 이렇게 물어보시면 답변이 곤란하고요. 네, 아무튼 예 말씀하시죠. 아, 거기 지금 보도블럭이 그 전에 이제 그 보도블럭이 설치된 게 이제 아스콘으로 설치된 게 무지 오래됐어요. 아스콘으로 무지 오래돼 가지고 그게 많이 노후되고 예, 거칠게 이게 이제 처음에는 폭신폭신해서 좋았는데 예. 지금은 오래돼서 노후돼 가지고 거칠거칠해서 다 떨어지고 벗겨지고 그리고 또 그것들이 도로로 나가서 그게 또 이제 하수구를 막을 위험도 있고 하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해나라 유치원에서 해나라 유치원에서 동백아파트 지나서 오전 초등학교 방향쪽으로 양쪽으로 아. 쭉그 예, 그러니까 예. 이제 오전 초등학교 어, 해나라 유치원 밑으로는 보도블록 정비가 됐거든요 해서 네. 이제 보도블록으로 다 정비를 해서 깔았는데 그 이후, 이후부터 이후 학교 있는 데까지가 전부 다다그 아스콘이 네. 그냥 옛날 노후 상태로 그냥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주민들이 어렵기도 하고 사실 그게 또 환경적으로도 굉장히 안 좋은 거라서 이번 기회가 되신다면 뭐 한꺼번에 다 못한다면 순차적으로 차례차례해서 그 부분을 보도블록으로 정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해나라 유치원에서 이제 오전 초등학교 올라가는 방향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 방향하고 그러니까 양쪽 방향이 다안 돼요 해나라 유치원에서 네. 어, 신한 아파트고 하 해나라 유치원하고 그 앞에서 그 앞길이 전부 쭉 다. 그 초록색 아스콘으로 깔려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을. 탄포장이라고 하는 건데, 네. 네 이제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가, 이제 알아들었고. 어, 여기 이제 메타스키아가 이제 큰 가로수가 있는 곳이에요, 거기가. 그러다 보니까 이 메타스키아가 굉장히 빠르게 자라고 또 뿌리도 굉장히 많이 올라와서 사실 이게 탄성포장도로가 돼 있는 보도인데 네, 이것이 들어오면서 그 약간 그 탄성포장 밑에 기초 그, 저, 콘크리트 친 것도 들고 올라올 수도 있고, 약간 또 들뜸 현상도 생기고, 이런 것이 눈에 띄는 거 분명합니다. 그래서, 아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저, 뭐, 아주 이렇게 다 전체를 갈아야 되는 정도는 아니라고 하는 음 것이에요. 그래서, 뭐, 부분적으로 우선 말씀하신 대로 좀 교체할 땐 교체하고, 또 전체 포장 계획은 별도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 주민, 저 우리, 저, 이전그 위원장님 말씀은 주민 참여 예산에 오래 잡혀 있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웃음> 예, 앞에 예, 마이크 시간. 안녕하세요. 저는 오전 다구역에 거주하는 조영준입니다. 네. 어, 저는 재개발 감정평가에 대해서 여쭤볼 게 있어서 질문을 네.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번 주 토요일 감정평가사라는 두 분이 저희 집을 방문하여 감정을 위해서라며 사진을 찍고 갔습니다 토요일 날이요 네. 어, 방문하신 감정평가사는 시청에서 두 곳을 선정하여 네. 감정평가를 진행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네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어, 방문하신 감정평가사가 한말 때문에 여쭤볼 게 있습니다 네. 감정평가라는 건 어떻게 평가하냐고 물었습니다 제가 그랬더니 비례율로 정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소유하고 있는 물건의 감정평가를 정확하게 알고 분양신청을 하길 바라는 건데 제 재산의 감정평가에서 비례율이 왜 필요한지 그두 분을 선임한 건 어, 시청에서 선임을 했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저도 그래서 그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자산의 평가 감정평가액을 정확히 알아야 계획을 세워놓고 분양받지 않을까요, 저희 같은 경우는? 감정평가서 두 분을 선정하신 이유를 알고 싶고요. 공정한 감정평가를 하기 위해서지 요식행위는 아니지 않습니까? 두 분이 어, 각각 오셨으면 모르겠는데 한 차량을 타고 또 오셨어요. 그럼 두, 분이, 두 분을 이두분 선임했다는 건제 재산을 각각 어, 평가를 했을 때 주관적이지 않고 객관적이되 어, 어떤 교차점을 찾기 위해서 두 분을 선정하신 것 같은데 두 분이 그렇게 같이 움직이시면서 사진 몇 장으로 제 재산을 감정한다는 게 비례 행위와 비례율과 뭐가 어떤 관계이고 그 다음에 이게 주관적이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있어서 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음, 네. 우전 다교역이 지난 12월 달에 사업 시행 계획인가가 나갔어요. 나갔고 어 이제 관리처분인가 신청 전에 이제 해야 될 것들이 에, 이제 종전 자산에 대한 감정 평가를 해야 되고 분양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에,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이제 시에다 제출해야 되는데 에, 그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어지는데 근데 이 감정 평가 두 사람을 시에서 그 선정했느냐라고 하는 질문인데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예. 예 그거 좀 답변을 정확하게 드릴게요. 여기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건 조합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담당부장님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네그 종전 자산에 대한 감정 평가를 해서 나중에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건지 더 부담을 해야 되는지 그런 거를 산정을 해서 관리처분 계획을 인가를 받을 겁니다. 저기 저조합에서 그래서 아까 비례를 말씀하셨는데 비례를 비례를 하는 거는 전 평가 방법에 아주 전문적인 거라 제가 여기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 평가 방법에 대해서는 그 법에 따라 세는 거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고 좀더 시청에 문의하시면 구체적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그 평가사 두 분은 이제 시에서 이렇게 저 선정을 해서 아마 이제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네, 그래서 아마 2월 말까지의 동시에 다니는 게 맞습니다, 그래요. 가... 네, 네, 네. 명함도 본인 명함을 갖고 저희 집을 방문한 게 아니라 이 문자로 보내주셨어요. 안 갖고 오셨다고. 그래서 내가 당신이 어떻게 해, 어떤 분이며 내 집을 다 보여주는데 어떤 근거로 보여줘야 하냐. 어, 주말이라 자기도 명함을 안 갖고 받다 합니다. 근데 왜 자기 명함을 왜 전화번호를 바꿔서 이렇게 보내주고? 그럼 사실 저희 집에 오신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모르겠어요. 뒤에서 네, 현재... 두분다 선정하셔 갖고 두분다 객관적인 감정 평가를 내주시길 바라는데, 예예 예, 맞습니다. 예예 그두 분이 하시고 간 거는 모르겠어요. 저는 조금 의구심이 들어서 예,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어, 객관적인 평가를 받아야 그래야 저도. 분양 신청할 때 제가 갖고 있는 자산으로 들어갈지 아니면 빚을 내서 아니면 여기에 재개발을 한다 해도 저는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제 자산이 안 된다고 하면 은 저도 계획을 세야 되니까 좀 신중하게 좀 생각을 해봤는데 토요일날 왔다 가신 분들은 어 자기 명함 또한 갖고 있지 않은 분들이었고 어 명함이라고 보내주신 게 이렇게 전화번호 끄적끄적 해갖고 다시 수정해서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이분인지 그것도 의문이 나와서 네. 예, 그 질문을 평가사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왔다 가셨는지요. 네. 예, 예. 예. 이게 또제재산이다 보니까 어 사실 좀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여기 모든 분들 다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음, 이따가 다시 한번 저전화번호좀 남겨주시면 은 정확히 확인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은 어, 사업 시행인가 사업 시행인가 계획, 계획인가가 계획 지난 12월 달에 나갔고 이제 다음 이제 절차가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들어오는 게 행정의 마지막 단계인데 그 전에 이제 종전자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이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감정평가 요원은 공정함을 요하기 때문에 시에서 선정을 하는 것이라고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신분증 같은 걸로 정확하게 시에서 만들어줄 필요성이 있겠네요. 그래서 시에서 내보낸 감정평가를 위해서 지금 가가오 방문하는 예, 그런 평가 요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신분증을 좀 정확하게 해서 제시를 해야지만 믿음이 갈것 같다 라고 하는 것 같고 그렇게 예. 좀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 안될 것같은요 예. 예. 그래요. 자, 잘 알겠습니다. 네. 예, 우리 지금 그, 먼저 한번 하고 하겠습니다. 네. 주민자치부의장 심근입니다. 어,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수막을 보면 불법 현수막 거인데요. 현수막 지정 게시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게시대가 비어있건 꽉 차건 상관없이 불법 현수막은 길거리에 많은 양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위관을 해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두 번째는 지금 저도 이제 가끔 이 산에 올라가는데 저희 집 옆에 오락산이 있는데 가다 보면 생리적인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뭐, 항상 있는 일은 아니지만 가끔 있는 일인데, 여기에 이게 이제 뭐, 오전동만 국한되는 건 아니겠지만, 모락선이 우리 육계동 거의 뭐, 전체에 걸쳐있기 때문에, 간이 화장실 설치는 안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불법 현수막은 시에서 관리를 계속 하는 겁니다. 사실은 관리를 하는데 아, 일주일 중에 5일 동안 관리를 해요. 수요일하고 일요일만 안 하는 걸로 되어 있고 5일을 관리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정관리에다가 설치를 안 하고 불법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에. 뭐, 계속, 이게 뭐, 불법을 뛰어내고 해도 또 갖다 붙이고 붙이고 하는데, 아 암튼, 지속적으로 불법, 그, 현수막을 개시하는 데다가는, 아무튼 이게 뭐, 시에서 뭐, 과태를 료 부과한 다거나 뭐, 이렇게 좀 강력하게 좀더 해야 될 거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또 그렇게 조치를 또 하겠고요. 간이 화장실 문제는, 음 등산도에 간이 화장실을 놓는 것은, 어또 다른 미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정확하게 그 오배수를 통해서 이렇게 배출되는 거라고 하면 모르는데 청수 관리가 되는데 간이 화장실은 관리가 전혀 될 수가 없어요. 또그 오물 자체가 그 간이 화장실 안에 저장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악취가 여름 같은 데는 아주 멀리 나갑니다. 그래서 또 다른 미원이 계속 발생되고 있어서 이것을 에, 그냥 간이 화장실을 에,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꼭 필요하게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는 곳들은 지금 곳곳에 설치를 하고 있는데 간이 화장실 문제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네. 자 우리 이영기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시장님께 성원 아파트에 사는 주민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앞에 흉물스러웠던 가구단지 그거 없애고 보시골 어린이 네. 공원을 만들어 주셔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어, 네. 그것에 대한 건의를 조금만,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어린이 공원인데, 물론 시민의식도 필요하겠습니다만은, 개를 끌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에. 네. 네. 그리고 또, 어, 밤이면 일주일 한 두세 번은 이게 소주병이 아침은 굴러다니고 있고, 그런 일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 어린이 공원에 개가 처리하는 것은 똥은 요즘에 치우더라고요, 근데 오줌은 안 치고 그냥 가잖아요. 그 사방 오줌 오줌투성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에 관한 것을 어떻게 경찰과 이렇게 그 합의를 해서라도 이렇게 좀 순찰을 좀 이렇게 강화해 주신다 할지 그런 어떤 게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네. 어, 또한 가지는. 어, 제가 이제 길거리를 왕곡동에 이제 텃밭에서 자꾸 다니다 보니까 이제 그게 자꾸 보여서 안전신문고에다 도 이렇게 신고를 하고 했습니다만은 그 지구촌 어린이집에서 경기중앙교회까지 길을 묵배미길이라고 그러고 거기서부터 이쪽 백운석 올라가는 길 그쪽으로 홍치골길이라고 그러는데 홍치골 길에 커다란 고사목들이 지금 세 개가 있습니다 지금. 작년에 하나 제거해가지고 그랬는데 그것이 사유지에 있다는 것 때문에 에그 제거를 못 하더라고요. 그것을 사유, 허락을 받아야 된다고. 그런데 음. 그것이 어, 그거야 하고 그 길가에 나, 나무하고 그쪽 그 혹시 저 표준남실에 그 받은 데그위쪽이 오른쪽 산이 청풍김씨 땅이 아니라 그 개인 사유지 땅이 한 900평 있더라고요, 산이. 네. 근데 거기에가 지금 참나무가 고사목이 큰게 지금 두 개가 지금 죽어가지고 있어가지고 그게 제가 작년에 태풍 때 지나가다가 차에가 가지가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다행히 파손안 됐습니다만 은 거기에 의왕시 산들길이고삼남길이고 경기 옛길이에서 의왕시뿐만 아니라 많은 수원 이쪽 서수도권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길인데 그게 태풍에 떨어지게 되면 은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시 차원에서 일제 정비를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 묵배미길 쪽은 너무 움직이기 때문에 겨울에 하루 한번 눈이 내리면 절대 녹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것에 관한 것도 한번만 이렇게 보살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웃음> 네. 잘 알겠습니다. 구사목들 음, 한번 점검 다시 한번 해도록 하겠고요. 또 공원에 에, 이건 뭐 반려견 가지고 저 데리고 들어오는 거또뭐 또 술병이 있고 한 문제. 뭐 이것은 참 에, 의식의 문제인데. 막 현수막이라도 좀 걸을 수 있도록 해서. 해주면 좋겠고 또 우리 이경자 대장님 계신데 방범 순찰을 또좀강화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자또 다른 의견 듣겠습니다 아이제다 해주신 것 같으네요 자 없으신가요 아저예뒤 아, 아, 한번 또써 드셨네요 시장님 통장협의회 회장 이정훈입니다 네네 말씀 안 드리려고 그러다가 네 그냥 또 욱하는 마음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작년인가 재작년에 그 우리 주민과의 관담에서 네. 서해그랑불 앞에 그 사거리 네. 아마 경수대로에서 제일 의왕시에서 차량이 많을 겁니다. 네. 거기에 사람이 건너는 건널목에 불이 없는 곳이 두 군데가 있어요. 불안한 저, 저, 저, 뭐야 그 가로등 하나 설치해 달라고 건의했었는데 네. 그 후에 한참 있다가 전화 한 통이 왔어요. 뭐 도로문을 하면서 동문서답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통장이니까 서해그랑부 통장이니까 아무 관계가 없더라도 저녁마다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서 보고 가서 보고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도 설치가 안돼 있어요. 그다음에 누구도 나와서 담당자가 보질 않습니다. 시장님. 네. 공무원 중에, 아까도 말씀하지만, 700여 명의 의왕시 공무원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99% 인정을 합니다. 네. 그러나 1% 미만의 공무원들은 그런 생각을 또 시장님 같은 생각을 안 합니다. 한 친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네. 시장님 같이 선출직 공무원이 있고, 또 시장님이 임명한 고위직 임명직 공무원이 있답니다. 자기는 정년이 보장된 일반 공무원이랍니다. 저녁 8시에 그 가로등 한번 와서 보자 했더니 자기는 그런 그 선출직이나 임명직 공무원처럼 그 실적을 위한 무리수를 두고 싶지 않다. 저녁 6시 퇴근해서 8시에 잠깐 시간 내달라 했는데 자기는 그런 무리수를 두고 싶지 않답니다. 누구냐고는 물어보지 마십시오. 참그 소리 듣고서 아까 시장님이 말씀하셨듯이 700여 공직자가 애를 쓰고 있다고 인정을 하면서도 여기 나와 계신 분 중에 우리 저 오전동 동장님하고 김미경 위원장님 빼놓고는 난 누군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밑에 하위 저 현장직 공무원들은 물론 다는 아닙니다만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제발 그 사거리에 사람 건너는데 저거 아무런 개인관계가 없습니다 다치고 나서 하지 말고 가로등 하나 그좀 설치해 주십사 하는 간절한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음네 알겠습니다 이건 <웃음> 이건 안전에 대한 문제라 아꼭 필요한 건데 이게 에, 특히 그 일본 국도에서 그 서해 그랑 불쪽으로 우회전하면서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우리가. 좀지 어두우면은 사실 그큰 거기보다는 에서 네. 에서 수원 방향으로 네. 건목에서 분명히 사날것입니다 한번 지금 서해그랑빌에서그아 네. 어디냐면 일본 국도를 횡단하는 행단보도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요. 이 국도 횡단하는 네, 레미콘에서 행달하는 수원 쪽으로 우회전하는 차량에 네. 그 건널목에는 불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운전하면서 봅니다. 우회전을 하면은 좌측에서 오는 차 신경 써야죠. 건널목에서 건너는 사람들 제가 그래서 서너 번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사람이 어두운 적에는안 보일 때가 있어요. 심지어는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건너다가 차가 그냥 지나가기 막 소리도 질른적이 있었고 왜냐면 근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가로등에 불이 없어요 사람들 걸어가는 건널목에 왜 그거를 설치하는 그럼 현장에 와서 한 번만 보면은 확인이 될 텐데 그걸 전화를 해서 뭐 도로가 어둡습니까 뭐. 동문서답을 하고 있으니 자, 그거 여덟 시에 한번 나와서 자, 보자고 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말씀, 대로 자, 그런 들었고요. 얘기를 하더라 이거죠 다시 한번 확인만 제가 할게요 서해그랑빌이 있고 이제 길 건너편에 보면 레미콘몰이 레미콘, 예. 있잖아요 근데 그 이제 뭐뭐붙 사방에 지금 횡단보도가 있어요 네구탱이 다 있는 거죠 횡단보도는 예, 일본 국도 그 도로를 횡단하는 횡단보도 큰게두 개가 있고 또그 소도로 소도로가 이제. 그두 개가 있는데, 그네 개를 다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아니, 아니, 아니, 레미콜에서 수원으로 우회전하다 보면, 가장 많이 나는 지금 말씀 거. 네. 시장님 말씀하신 네. 일본 국도 네. 큰게 있고, 바로 있는데, 그 전에 기업은행 있는 악검을 얘기하는 거죠. 그 전에, 예, 네. 그 전에 소로도에는 가로등이 없단 말씀입니다. 가로등이 없다. 네, 네, 음. 그거를... 하나 설치해서 그럼 와서 현장 확인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거죠? 저도, 저도 아무튼 거기를 가끔 이용하는 사람인데 이용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어둡게는 못 느꼈지만 예, 아무튼 다시 한번 확인해서 가로등을 달수 있으면 더좀 추가로 달도록 하겠고요. 근데 거기가 좀 위험한 게 구조적으로 위험한 것이 거기가 네미콘 차들이 그뭐 거기에 볼재라든가 이거 시커 다니는 대형 차들이 아주 심하게 다니고. 골재 같은 것도 많이 이제 그 도로에 떠뜨리기도 하지만 아주 그과속도를 그 해서 위험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구조적으로 그 기업은행 들어가는 진입로가 또 거기서 나오고 들어가는 진출입로가 또그 코너에 있어요. 네, 코너에 있다 보니까 사고가 아주 빈발하는 사고가 잦은 곳이에요. 거기가 어, 그래서 더 밝기가 더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게 시장님 밝기가 아니고. 전등이 없대니까 아, 아예 아예 없어서 설치해달라는 거예요. 조도를 높여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오늘 오늘 바로 오후에 가서 바로 끝나고 검토해보시고 바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네,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사고가 그 주변에서 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지점이에요. 우리가 사고 하나도 크게 나더라고요. 사 보면은 음. 음. 그런 말씀을 시장님도 알고 계시면서 그것저 뭐야 실장 하기도 정권했던 분이었을 때 전화 와가지고서 지금 말씀드린 자아요뭐 선출직 공무원 임명직 공무원이 있다면서 저도 시에 <웃음> 제... 나와서 못금했다고 하는 그런 알겠습니다. 이제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교육을 다시 한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다른 의견 듣겠습니다. 예, 예 말씀하시죠. 3 0동 통장을 맡고 있는 정영아입니다. 저는 저기 주택가에 설치되어 있는 그 시민 게시판에 대해서. 권위를 할 것네요. 이게 겉보기는 괜찮아 보이는데 이게 오래되고 노후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비가 세고 녹이 썰어가지고 그 사이로 이렇게 빗물이 들어와가지고 그 유인물을 붙이게 되면 비가 많이 왔을 때는 그게 다 젖어가지고 얼룩이 막져 있고 시트지도 벗겨진 상태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그 사이 이렇게 마르게 되면 이게 접착이 돼가지고 떨어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청소하기도 되게 힘들고 그거든요 그리고 또좀 노후가 되다 보니까 보기도 그렇고 그래서 좀 새로운 그 디자인으로 좀 새로운 정비가 필요할 것 같아서 건의를 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이 시민 게시판이 그전에는 그 전에는 정말 그이 공문으로 이렇게 그 게시를 하는 시절이 있어서 어, 굉장히 게시판이 많이 설치가 됐었는데 요즘은 그렇게 많이 설치를 이제 요즘 안 하는데 기존에 설치됐던 것들이 이제 시간이 오래 지나면서 이제 뭐 많이 노후되고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여기 조사가 필요할 것 같고요. 조사해서 필요 없는 건 철거를 하고 꼭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네, 새로 이렇게 네네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예, 네, 또 말씀하실 분 계신가요? 예. 예, 말씀하시죠 안녕하세요 오전동 체육계 전문사박현정입니다 저는 다른게 아니고요 눈올때 의왕씨가 눈을 좀 너무 늦게 치워주셔가지고 다른 지역도 뭐 새벽에 오면 좀 늦겠지 하지만 수원하고 안양을 지나가다 보면 여기는 눈이 왔나 안 왔나 그 정도로 좀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눈올때 보면 의양시 지도가 정확하가 보입니다. 음. 그이청그눈 정리가 너무 늦게 되는 것 같아요. 음. 네, 이걸 좀 빨리 좀 해주십시다 하고. 네, 음. 알겠습니다. 네, 저기 제설 작업이 그 인근 도시 중에서는 가장 잘하는 도시 평가받는 게의양시예요 사실에. 음. 네. 의양시가의시가 정말 가장 잘한다고 평가를 받고 있어요. 음. 그. 그 아무튼 이제 다 느끼기 나름이긴 한데 그래도 어좀 늦다고 생각하시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니까 뭐 그는 거 받아들이지만은 전체적인 평가를 보면은 그 안양이나 수원이나 이렇게 인근 도시를 놓고 봤을 때 의향이 장제 재설 작업을 발빠르게 잘 한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평가 받고 있고 의향의 재설이 그에 평지보다는 이렇게 언덕 있는 곳들이 의외로 많아요. 의향이. 이마을도 예, 오전동만 하더라도 뭐오전중통학교 길이라든가 저쪽 뭐 동그선 분가 선교에서 올라오는 길이라든가 이런 이 골목골목들이 이 지대가 동백대 아파트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이 주변이 전부 이렇게 고바이 되는 이렇게 언덕이 되는 그런 형태라서 눈이 오면은 골목골목에 대한 제설작업이 많이 필요한데 그런 골목에 대한 것은 조금 늦어질 수가 있어요. 왜냐면 예, 동에서 동 직원들이 그 연막하심을 받아다가 또 일일이 또 이렇게 뭐 인력으로 해야 되는 뭐 이런 것도 있을 테고 해서 좀좀 늦어진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보편적으로 어 기설 작업이 빠르게 진행되고 는 있다라고 이렇게 예, 평가도 받고 있는데 좀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하겠습니다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또 하실 말씀 없으시면 마칠까요? 예, 예, 수고들 많이 해주시면 나중에 그냥 오전동에선 정확하게 1시간 30분, 2분 전에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이 많은 말씀해주시는 것은 그만큼 시정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애정 속에서 이렇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렇게 시민들이 많은 관심 갖고 함께해주시는 것 결국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관심 계속 가져주시고요. 함께 시정에 이렇게 참여를 해주심으로 해서 시민이 원하는 도시 시민이 살고 싶은 도시를 갖다 우리 시민들이 생각하는 방향대로 시장이 이끌어 갈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 여러분들이 에, 그 오전동의 가장 지금 수건 중에 하나가 이제 오전역 지하철역이 이제 인동선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매년 선거 때마다 나오고 이래서 이게 벌써 나온 얘기 나온 게2 0 0 5년도도 아니죠 2 0 0 9 95년도부터 얘기가 나왔나요 아마 그래 됐죠 95년도 정도부터 9뭐 선거 때마다 나왔던 얘기니까 20한 6년 정도가 벌써 흘른온것 같아요. 애초에는 이제 인도관에서 병점간 이제 에, 얘기가 나오던 것이 예, 그렇게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 이제 사실 확정이 됐습니다. 확정이 돼서 3월 달에 착공이 들어가는 게그 인도건과 영통 수원의 영통 이제 번호로 보면 1번과 9번역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착공이 들어갑니다. 3월 달에, 다음 달이면. 다음 달에 들어가고 나머지 그두 구간을 빼고 나면 10 구간에 대한 것은 한올 10월 달에 공고를 내고 연말에 그 업체 결정을 하고 내년 초에 착공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최종 결정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전동이 대중교통에 이제 역이 하나 만들어져서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가 그 의왕역의 GTX 신호선 정차를 하기 위해서 시에서는 아주 충격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본 계획 수립이 지난 1 2 월달에 됐는데. 에, 이제 민자 민자 그 에, 투자 사업을 해갖고 민자 투자 사업을 했고 제, 민자가 이제 제안을 해서 어, 가장 에, 적합하게 들어온 데가 아, 시공을 하고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에, 결정을 국토부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정이 5월달에 이루어집니다. 5월달에 그 민자 제안에 에, 우리 시가 의향역에 정차하는 것을 이렇게 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게 gts 신호선이 의향역에 정차한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열차가 뭐 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의향시 전체 도시 브랜드 가치를 갖다 높일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그뭐 오전동에 있는 역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의향시 전체에 관련된 문제인만큼 예, 꼭 이것이 영원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원해 주시고 함께 힘을 모아주십사는 부탁의 말씀 나올로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올 한해도 의향시 발전에서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고귀한 의견은 잘 검토해서 담당 공무원이 직접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동 주민과의 대화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